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서 오늘은 초콜릿을 만들거예요 딸기 초콜릿 짜잔 건조 딸기를 사서 여기서 초콜릿을 묻히는 걸 할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재료 딸기 그 다음에 초콜릿 좀 맛있다는 초콜릿이에요 제가 사실, 전부터 이그 건조 딸기 그 묻힌 초콜렛,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번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진짜 간단해가지고, 완전 초 스피드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브에 불을 올리고, 여기에 중탕을 할 거니까, 물을 떠올게요. 벌써 뜨끈뜨끈해. 자 여기다가 이 철분을 깔고 그 다음에 100g에 원래 7,000원 정도야? 7,700원? 7,700원 저희는 200g에 15,000원? 5,500원 15,500원이었대요 딸기 자갈치총각겁니다 <웃음> 근데 진짜 희한하지 않냐? 딸기인데 웬 수성물 이름이 붙어있는 게 <웃음> 약간 희한하지 아 하여튼 자갈치총과 이거를 여기다 야 이거 흘리면 흘리면 안돼 알았지? 자, 여기다가 <웃음> 딸기야 근데 알이 되게 커딴 음, 데는 되게 작은데 우리가 큰 데는 짜잔. 살려고 그냥 음. 어, 조그만 걸로 진짜. 먹어보자 조그만 거 이게 조그만데? 과자같아 완전 시콤하다 음. 모자라니까 조금 더 해줄게 생각보다 되게 잘 녹는다 다 놓았다, 거의 우리 어차피 이건 계속 녹을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는 거 어때? 뭐 좋아 칠까? 딸기 이 녀석 담궈버리겠어 잠깐만 어. 못생겼다 이런 반으로 잘라야겠다, 그지 빨리 딸기를 너가 담궈 그러면 우리 저거 하자 아니, 기계식으로다가 응. 자, 저희는 이제부터 공장식으로 갑니다 따따따따 다안 묻어 못데야다안묻어서 빨리 얘기해 언니 혼자 헛짓거리하게만드지 <웃음> 말고 야빠뜨려놔 약간 업무 분배가 잘못된 것 같아, 같아. <웃음> 빠트리는 건없나싶고 건조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 아니야 오래 걸려 이것도 예쁜 딸기 골라야 돼 근데 이게 건조 딸기라 그런지 응. 모양이 엄청 이쁜게 많이 없어? 어. 근데 이거 대로 귀엽지 않아? 음응자 음. 마지막 딸기. 몰자리가 없네. 여기다. 좋았어. 됐다 끝. 이거 정다 줘. 이만큼이 남았어요. 아주 찍다. 야 이래도 1 0 개는 돼 보이잖아. 응 맞지. 이렇게 냉장고에 넣을까 아니 냉장고에 넣지 말까?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그거 냉장고에 넣으면, 응. 넣으면 실온에 꺼냈을 때 급격히 넣 녹아.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 와얘 이거 되게 귀엽다 근데. 어뭐 같은 줄아아얼망꼴망왕석기 시대 같아. 맞지. <웃음> 맛있겠다. 응. 어떡하지?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네 여러분 저희가 템퍼링이라는 걸안 해서 초콜릿이 굳었는데 뭔가 굳긴 굳었어 근데 왜 항상 이렇게 될까? 좀 슬프네 약간 슬프네 항상 자기가 모지시는 요리 무슨 <웃음> 문제인 거야? 괜찮아 누군가에게 희망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니아응 그만 자르고 잘잘려근데 그니까 자르긴 잘 잘리더라고 어. 그만 자르고 이거 어. 한번 묻혀봐 나무그자른거요자딸기를없고요 이거 좀 넣어줘 너 장갑 하나 끼고 와 이마 언니 지금 바쁜 거안 보여? 우리 협업하면 할수 있어 어이가 없네 진짜 나쁘지 않다 근데 짠 <웃음> 나쁘지 않죠? 짜잔 엄청나게 많은 초콜릿이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 유리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콜릿을 완성을 했어요. 짜잔. 솔직히. 분명히 <웃음> 유튜브에서 봤을 때 되게 간단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간단한 걸 상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뭔가. 하여튼,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딸기 초콜릿 완성!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웃음> 안녕!